네 반갑습니다 어, 지금 영상이 뭐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그 남산 올라가는 거를 제가 영상으로 보여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어 여러분들 그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시라면 은그 남산 올라가는 기록은 한번쯤은 다 재보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서울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남산 올라가서 어 얼마 만의 시간 동안 올라가나 이런 거다 체크해 보셨던 기록이 있으실 건데 특히 이제 동호회나 라든가 이렇게 분들은 거의 피스코스죠. <웃음> 네 남산이 인접한 그 산들 중에서 가장 이제 그 도전하기 딱 알맞은 높이에요 너무 가파르지도 않고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남산을 이제 자전거 타고 쭉 올라가서 몇분 만에 커트를 하냐 네, 이것을 많이 그 기록 경쟁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한번 이 자전거를 사가지고 한번 해봤습니다 어,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남산을 오르니까 굉장히 어, 재밌더라고요 그 새소리도 좋고 바람소리도 좋고 사람들도 좋고 그리고 어, 무엇보다도 다른 자전거 타시는 분들을 제치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아, 제가 이그 전기자전거 듀 드라이브를 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자랑하는 거예요 <웃음> 아 다름이 아니라 아, 자전거를 타면 왠지 내가 이 자전거 성능이 어느, 어느 정도 되는지 아니면 은이 자전거를 타고 아남산을 어, 얼마나 빠른 시간에 올라갈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한번 체크해 보고 싶은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 전기자전거를 타자마자 이 남산 어필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대략적으로 시간은 한 7, 8분 걸린 것 같아요. 뭐 밑에서 준비하는 시간 빼고 이렇게 준비 시간까지 하면 한 10분 정도? 네. 보시는 것처럼 보통 그 저단에다 놓고 14에서 16km 정도 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어, 제가 여기를 그 토요일마다 이제 마라톤 한 10km 달리고 이렇게 평상시에 연습하던 그런 코스였는데요. 어, 마라톤으로 달릴 때는 어, 그 자전거가 굉장히 힘들게 올라가는 경향을 많이 봤었어요. 근데 아이고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더어 편하게 올라가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자전거로 쉽게 올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자 전기 자전거든 일반 자전거든 이렇게 운동하시는 분들은 식사를 굉장히 조절을 잘 하셔야 돼요. 식단 조절을 잘 하셔야 되는데 식단 조절할 때 가장 도움이 되는 게백진주쌀 또는 찹쌀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아 왜이 찹쌀과 백진주쌀을 제가 추천을 드리는 드린... 어, 운동하시는 분들은 소화가 잘 되는 탄수화물이 꼭 필요해요. 어, 왜 그러냐면, 어, 그, 탄수화물이 운동할 때 쓰이는 에너지원이잖아요. 어, 그러다 보니까 이 에너지원 없이는 절대 달릴 수가 없어요. 중간에 어, 포기하거나 지가 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탈이날 겁니다. 어, 그래서 운동할 때는 반드시 탄수화물을 적당하게 어, 그 섭취를 해주셔야 되는데, 어, 특히 장거리 운동, 장거리 아니면 장시간 운동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그, 그, 뛰기 전, 한 24시간 전부터 이 탄수화물을 적당하게 섭취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화가 잘 되지 않는 고기라든가 지방이라든가 식이섬유 같은 거는 절대 드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먹으면 이몸 안에 쌓여 있기 때문에 몸을 무겁게 합니다 이게 배출이 안되겠죠 당연히 빨리 배출되면 상관이 없겠지만 아 그리고 이제 소화가 잘 되면 아 그대로 이제 내 몸무게가 되니까 내 짐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화가 잘 되는 요 백진주살이라든가 이 찹쌀을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마라톤이라든가 아, 자전거, 장거리 뛰거나 할 때는 반드시 요 백진주라든가 찹쌀로 먹고 뛰입니다 그, 그 전날에는 절대 뭐 김치 한 쪼가리 먹지 않아요 아,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음, 몸을 만몸 가볍게 하기 위해서 몸을 가볍게 하는 방법은 가장 쉬운 방법은요 딱딱한 음식을 먹지 않고 소화가 오래되는 그런 식이섬유 이런 것들을 먹지 않고 그런 백진치 살이니까 찹쌀 같은걸로 죽을 해서 먹는게 제일 좋습니다 저는 어떤 어떻게 해서 죽을 해서 먹는 흰죽이라든가 전복죽을 해서 먹어요 아 어, 여러분들 그 장거리 달리고 이렇게 할때 수분 섭취도 중요하고 이 탄수화물 영양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죽으로 해서 먹으면 일석이조로 하나로 그냥 두 개를 다 끝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죽을 먹는 거예요 물론 음, 그 운동을 시작하고 나서 아마 두세시간뭐그 중간에 뭐 에너지 계열이라든가 이런 거를 섭취하는 건 어쩔 수 없고요 그 출발하기 전까지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백진주라든가, 요, 찹쌀로 드시는 게, 출발하기 전에, 이 기록, 어, 갱신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요 영상을 보시는 것처럼, 지금 언덕을 막 올라가죠? 언덕을 막 올라가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그, 탄수화물 에너지가, 그, 소화, 그, 계속 소진이 되는 거예요. 탄수화물, 소화가 잘 되나, 이런 백진주살인가, 찹쌀에서, 찹쌀로, 그, 흡수된 이 탄수화물을 가지고, 어, 글루, 글루코스 어, 이 영양분을 계속 우리가 사용을 해서 어, 힘을 내서 그 남산을 정상으로 정상까지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전거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쭉 올라가다 보면 제가 어, 앞에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로드를 제일 추월하는 광경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 저는 아주 쉽게 올라가고 있는데 로드들은 굉장히 힘들게 올라가고 있더라고요자 어, 이유가 뭘까요 예, 저는 이제 몸을 가볍게 했기 때문에 아, 그렇고요 그리고 둘째는 전기자전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언덕을 오를 때 평지는 그 다른 자전거가 조금 더 빠를 수 있어요 그런데 언덕만큼은 어, 몸을 가볍게 한 저와 이 전기자전거가 아, 최고다 <웃음> 여러분들도 어, 운동을 하시거나 이렇게 살을 빼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전기 자전거를 타서 어, 처음부터 어려운 거라면 좀 금방 포기하기가 쉬워요 한데 이렇게 쉽게 운동을 장시간 하면 어, 반드시 살이 빠집니다 장시간 할수록 이 지방이 그, 타게 되어 있어요 처음에는 탄수화물을 소진하다가 탄수화물이 어느정도 사용되면 그 다음부터 지방을 태우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몸의 그 메커니즘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비축되어 있는 지방을 태우기 원하신다면 장시간 운동을 하셔야 돼요 장시간 운동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땐 이런 자전거 아니면 달리기 이런 것들이 최고인데 달리기는 처음 접하기는 게 너무 어려우니까 처음에는 이런 자전거 같은 걸로 장시간 운동하는 걸 제가 추천해야 됩니다 어,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이 좀 실내 자전거 있잖아요 실내 자전거 실내 자전거를 구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실내에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대부분 그거를 옷걸이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내는 음, 굉장히 지루하거든요 지금 방금 로드를 제쳤죠 제가 아, 왜냐 제가 몸이 가볍고 어, 이 전기자전거로 이 남산을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런 언덕에서 저렇게 추월할 때 재미가 참 어, 자전거를 살땐 절대 실내 자전거를 사지 마세요. 실내 자전거는 옷걸이에요. 옷걸이 어, 자전거는 밖에서 타시는 거지 절대 안에서 타는 게 아닙니다. 어, 실내 자전거를 만약에 처 타고 싶다 그러시면 코스 센서 가가지고 한번 실내 자전거를 한 시간 이상 타보세요. 정말 지루해서 못하실 거예요. 근데 어, 자전거를 밖에서 타면 저렇게 햇빛도 보고 바람 소리도 듣고 그리고 다른 사람도 보고 배치는 재미도 있고 그리고 또 어디 맛집가서 또 맛있는 것도 먹는 그런 재미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반드시 운동을 하실 때는 실외에서 하시는 걸 제가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어이 장거리 운동하기 전에는 몸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를 하셔야 된다 라는 거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런 것들은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치침서들이 어 있어요 책 같은 걸 보면 운동하는 운동하고 관련된 책 관련된 책이 있습니다. 마라톤 식단 관련된 책에서 보면 항상 그 얘기를 해요. 몸을 가볍게 하고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를 한 다음에 그리고 시작을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 백진주랑 이 마라톤 하시는 분들 특히 찹쌀로 죽을 쑤어서 식사하시는 것을 제가 추천 드립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남산 어필하는거 보여드렸어요. 백진주 쌀이랑 찹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왜 제가 요 백진주 쌀과 찹쌀을 자꾸 말씀 드리냐요 백진주 쌀은 그 맵살 중에서 가장 소화가 잘 되는 쌀이에요 맵살 중에서 가장 소화가 잘 되고 그리고 쫀득하고 희가 좋습니다 왜? 아밀루스 함량이 가장 적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아밀루스 함량이 가장 적은 거를 것로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이 백진주가 가장 앞에 있죠. 가장 아밀로스 함량이 적어요. 그리고 그다음 미오수양미, 그다음 옛날 많이 드시던 악기발이 이렇게 되는데 추천할. 여기 보신 것처럼 가장 그 백진주가 어, 맨 앞에 있기 때문에 어, 가장 찰지고 소화가 잘 된다는 걸알수 있어요. 왜 찰지냐? 아밀로스 함량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아밀로스가 물에 잘 녹지 않는 전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적을수록 찰지고 소화가 잘 돼요, 여러분. 이 백진주로. 어, 운동하시기 전에는 밥을 드시라 어, 반드시 탄수화물 위주로 드시고 나서 운동을 시작하셔라 라고 제가 말씀 드립니다 어, 간혹 이제 호, 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살을 뺄때 운동을 할때 탄수화물을 먹으면 안된다 이렇게 단백질 위주로 먹어야 된다 이렇게 간혹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단백질은 절대 에너지원이 아니에요 근육을 구성하는 그런 성분이지 에너지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 에너지 원은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 그래서 어, 장시간 운동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 소화가 잘 되는 그 백진주 쌀로 꼭 식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어, 대회를 앞두거나 기록 측정을 하거나 이런 분들은 어, 그 전날 24시간 전에는 반드시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같이 찹쌀도 요렇 같이 그 하고 있어요 요 찹쌀 네, 요 찹쌀은 어, 가장 소화가 잘 되는 쌀입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보양식으로 많이 쓰였었던 거죠 어 의사들이 환자가 만약에 태어나거나 그럴 때뭘 먹이라고 그러나요? 네. 흰죽이라든가 전복죽을 해서 먹이라고 그러죠 왜 그런가요? 예, 찹쌀이 소화가 잘 되기 때문에 바로 기력을 올려주거든요 아, 그래서 요 찹쌀로 밥을 하시라 아, 죽을 써주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그 운동을 하시거나 막 그럴 때 어, 기력이 있, 나야 되는 바로 활력이 있어야지 근력 측정할 때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 여러분들 기록 측정 하시는 분들 마라톤 뛰시는 분들 자전거 장거리 가시는 분들 바로 전에 아침에 아니면 그날 저녁에 원로 해서 드시면 좋았 좋다고요 몸을 가볍게 하고 그리고 탄수화물 위주로 어 소화가 잘 되는 백진주 라든가 요 찹쌀로 해서 드시면 도움이 된다 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요거는 그냥 말하는게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겁니다 제가 책에서 아, 만약에 요게 그, 음, 궁금하시면 마라톤 관련 식단 조절하는 그 책이 있습니다. 이런 책을 보시면서 확인이 가능하세요. 요 찹쌀은 따로 살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합포장으로 살 수도 있어요. 따로따로 따로 사시는 것보다 합포장으로 돼서 있는 것을 사시는 것을 저는 훨씬 더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따로따로 따로 사시면 더 비싸요 여러분. 그러니까 같이 합포장으로 되는 것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어,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어떻게 사시라고요? 네. 아, 운동하시기 전에는 소화가 잘 되는 백진주, 그리고 요 찹쌀로 해서, 어, 을 해서 드시거나, 아, 요밥 위주로, 탄수화물 위주로 식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고맙습니다.